필러 시술에 대해서 항상 고민하고 필러 부작용을 없애려고 노력하는 고익성외과 원장입니다. 이번에는 한가에 많이 떠도는 얘기죠. 시술을 한 다음에 필러 시술한 다음에 녹이는 주사를 놓고 아니면 세월이 지나가서 다 녹아도 100% 없어지지 않고 남는다라는 얘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. 그리고 녹이는 주사를 넣어도 다 없어지지 않고, 뭐, 뭐, 어떤 사람은 75%가 남는다. 뭐, 1cc를 넣으면 0.75cc가 남아서, 그거는 죽어도 못 없앤다. 뭐, 이런 식의 공포를 유발하는 이상한 얘기들이 많이 떠돌고 있습니다. 그래서, 어, 제가 사실은 이 나라에서 발매되는 거의 모든 필러에 대한, 어 임상, 임상을 했고, 그 회사분들이 오셔서 그분들을 주사하고 계속해서 변화를 본 다음에 그 다음에 마지막에 녹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필러 2차 필러를 다시 넣는 이 과정을 임상을 했는데 모나리자라는 필러였고요 이분들을 주사했고 그래서 연세도 많으신 분입니다 뭐 쭈글쭈글해진다 뭐 그런 것 때문에 일부러 그런 분들을 선택하진 않았지만 연세가 한 50대 후반 정도 되신 나이 좀 많으신 분들을 대상으로 주사를 한 다음에 3개월 이상 지나고 그분의 필러를 전체적으로 히알라제를 써서 다 녹이고 그리고 나서 다시 2차 필러를 넣은 분들입니다 이것처럼만 이 확실히 보여드리는 세분 정도면 은그한간의 이상한 오해는 완전히 풀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영상을 보고도 75%니 쭈글쭈글이니 이런 얘기는 더 이상 안 나왔으면 합니다 좀 창피하다고 생각해요 확실히 보시고 이제 그런 식의 오해는 안 하시는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